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 오늘 어 헌터입니다 헌터 쇼다운이라는 스팀 게임인데요 어 저는 뭐 사라고 강요 안합니다 제가 먼저 어 리뷰하고 뭐 구매하셔서 재밌게 게임, 플레이 하, 게임 플레이를 하실 분들은 플레이를 하시라고 일단은 실전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중간에 좀 저도 진지해지는게 있기 때문에 이게 FPS 게임이라서 어, 말이 없어, 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어떤 게임 형식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FPS 게임 종류고요 어, 배틀로얄, 배틀로얄이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맵에 존재하는, 어, 좀비보스들을, 좀비보스의 단서들을 찾고, 그 구역에 먼저 가서, 좀비보스를 처치하고, 현상금을 얻고 나서 탈출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물론 안잡고도 탈출할 수 있어요 다만 혜택이 없다는거죠 보상이 없는 탈출입니다 <웃음>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유저와는 싸워야 됩니다 좀 하드하죠, 하드쿠 cool. Hello, nice to meet you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I speak Chinese 아..아.. What's..what's the.. What's the k o e a h a n e Yeah, yeah. 중분되시네요 너무 안 보이네요. 야, 밤이라서 그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불빛이 어, 보스에게 어, 보스가 있는 곳을 안내주는 해 단서를 찾는 곳이에요. 저불빛이 따라가면은 <웃음>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가 1구역에 있고 보스가 두명이네요 다행히도 팀킬이 가능하니 주의해 하셔야 되고요. 어, 이 게임은 혼자서 플레이하시면 힘듭니다. 상당히 있죠. 이런 식으로, 어, 좀비를 처치해 나가셔도 되고요 <웃음> 다만 칼로 죽이는 이유가 총도 있는데, 어, 칼로 죽이면은 소리가 덜 들리기 때문에, 어, 저 불독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강아지가 은근 셉니다. 보스보다 더 세요. 어제보 자, 단서. 단서를 얻어내는 거고요 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생겼습니다. 가까이 가서 F키를 누르고 단서를 찾는거예요 그러면 왼쪽 위에 보시면은 네모칸, 파란색 네모칸이끝 뜨죠. 저런식으로 어릴 수 있습니다. 하나 모으면 뭐가 좋느냐템 누르시면 맵이 나오는데 검은색 구역이 뜹니다. 그럼 검은색 구역은 보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총 사운드 들리죠. 아, enemy sound, maybe. enemy gunshot. n u r s e 쪽에서 적절하나요? 적을 다 잡긴 해야 돼요. 어나어 어, 나의 귀중한 칼들 하나 잊어버렸다 저는 일단 스나이퍼 총을 끼고 있고요 어베네식보였어 오마이갓 베니싱이 시작됐네요. 베니싱은 얻게되면 어, 일시적으로 정말 조금은 쿨탈 동안에 주위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볼수 있어요. 이 스킬이 원래 단서, 단서를 찾는 스킬인데 베니싱 끝나고 나서 보스가 주는 스킬을 먹으면 주위의 유저분들이 어, 그 감지됩니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시겠죠. 그래서 지금 빨리 가는 거고요 아.. We go run fast. We need to go run fast. 보스를 다 저쪽에서 차지하게되면은 저희가 얻어가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음.. 상당히 안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독차지 해야됩니다 가면서 좀비를 조심해야되는것도 있고 신중하게 가야됩니다 저기야 자. 저게 바로 보스 베네이인구요아 이제 한발짝 늦었어요 지금 저분이 왜안오시지 모르겠는데 진짜 뒤치게 하자 이런 말인것 같은데 어네 지금 늦었습니다 상황이 탈출과 이쪽이니까 이쪽 보자 근데 이미 상대방은 우리가 보일텐데 투베니싱, 이거 한발좀 늦은 거죠,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웃음> 야, 투베니싱은 너무 힘 저기 있다, 찾았다. Okay, nice. Very good, very good. Sorry, s o oh, yeah, yeah. 이런 식으로 사, 헌터를 사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방금 이분들은 보스를 잡고 왔는데 저희한테 뺏긴거죠 아니..뒤치기 잘했죠? 상당히 이 게임도 헤드샷.. <웃음> Very nice 이 친구가 정면에서 많이 잘 봐줬어요 제가 있는 건 아예 몰랐죠 상대쪽에서 너무 드넓은 평야에 있기 때문에 드넓, 드넓은 저, 저 넓은, 저, 초원이라고 해야 되냐? 여하튼 그런 쪽이 있었, 있었기 때문에 저를 못 봤죠. 다시 쉴 만한답니다. 어이 스나이프 총이 좋네 상당히 생각보다 이게 바로 상대를 볼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엄청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아직 베디시 상태이기도 하고 저쪽 남쪽에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굳이 안 잡아도 돼요 잡아, 잡으면 좋긴 한데 안 잡는 게 낫습니다 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어, 하죠? 바로 탈출하는 게 낫습니다 오케이, okay, 렛츠고. Very nice t <웃음> yeah,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 바로 헌터 쇼다운 게임입니다. 보기에는 별거 없어보였죠? 근데 상당히 타이밍 좋게 잡은거고요 방금은 제가 저분하고 어, 원래는 이렇게 할수 없는 게임입니다 <웃음> 원래는 이렇게 불가능한 게임이에요 상당히 저분이 시야를 잘 그려줬어요 세명이나 있었죠? 저 듀오 두 팀하고 싸우는 중간에 저희가 껴가지고 네 이제 보스를 죽였다는 판정이 나왔죠? 벌써 원래 안 죽였는데 상대, 상대가 죽인 보스 를 저희가 뺏었습니다. 자 마스터 랭크 따로 있어요. 마스터 랭크 따로 있고 방금 제가 헌터 들고 왔죠. 헌터 레벨이 따로 있고 어.. 뭐 그냥 보스 한번 잡으니까 착착 올라가네. 네, 이게 바로 헌터 랭크. 헌터 랭크는 30 레벨인가 40 레벨 이상 되면은 탈수 있어요. 팔면 좋은점 마스터랭크가 그 헌터 랭크가 전환되가지고 레벨이 마스터랭크 경험치로 바뀌게됩니다 마랭을 올리면 좋은점 무기가 풀리죠 이런식으로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나이스 자 헌터 레벨이 이제 바로 14로 올라죠 이런식으로 스킬도 생깁니다 네 아직은 한국 한국어가 번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좀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스템이나 헤머스 and axes can be throw 던지 수 있다 헤머나 엑스를 괜찮아요 그것도 카드 척 damages by fire c h e r e faster to their full amount. 괜찮네. 네, 그럼 여기까지 리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